너무 안맞 같아. 예. 좀더 좋아. 어. 어, 맞았다. 맞았다. 이거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오! 맞았 이거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너무 비싸 보이는데? 어. 이거 엄청 비싸 보인다. 너는 일단 당구가 뭔지 알아? 공이랑 공끼리. 멸치밥 <웃음> 네. 먹었어? 저 너는 안먹것도저 두끼 먹고어 지난 주에 봤을 때보다 한 500g 넣은 것 같아. <웃음> 두끼좋졌죠 강도 <웃음> 레전드도 이거 하신. 어딨어? 맞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LPBA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차유람 선수입니다. 목소리도 멋있어. 좋은 냄새 나요, 좋은 냄새. <웃음> 프로 냄새 나요, 프로 냄새. 프로 냄새? <웃음> 전 진짜 최 한번 잡아본당민이당민이 당민이? 너네는 저는 네. 방구를 아예 안 쳐봤어요. 네, 포켓볼. 딱 쳐봤을 것 같은. 고등학교 때랑 어, 이게 공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려면 집중력이 필요할 거같은데 저는 집중력이 약간 없거든요. 네네.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자세도 그형하죠그대막 유지해야 되고 집중을 하다 보면은 저한테 왜 그렇게 화가 날까? 어, <웃음>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저는 게임하는 중에 굉장히 즐기면서 열심히 하는 건데 신형외과 의사들이 말하기를 눈빛이 좋은 거는 아, 손을 아, 좀 아, 할 <웃음> <웃음> 갑자기 그도네 눈빛은 갑자기. 그래서 여기에 제 생각에는 눈빛이 좋은 사람이 딱두명 있어요 설마 아 저아여기서저희 아 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웃음> 내가, 내가 이걸 산으로 가려야게요기는 유부녀야 어아 진짜요? 알고 아, 아, 있습니다 아. 애도 있으셔 네 알고 아, 아, 있습니다 네. 아, 아, 애가 둘이라고요? 네. 와 아니 어떻게 육아랑 지금 한으로 병행하세요? 네, 지금 약간 병나 있어요 어떡해 <웃음> 저희 또래 아니에요 저는 87년생이에요 한 10살 차이 날것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도 초코 때문데시작아 정말, 네. 아, 정말. 네. 너무... <웃음> 아, <우리가> 동감? 동아이다 <웃음> 우리가 동감이다. 지금 제가 아무리 초보자라고 해도 네. 전혀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웃음>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웃음> 저 한... TV에서 공게있어요 한... 아니 근데 아까 저 밖에서 연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꺼내놓은 초크 그대로 있어요. <웃음> 초크치를 음, 하나도 안 했어요. <웃음> 아니 <웃음> 사실 초코칠이 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냥,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코에 <웃음> 테스트를 할 텐데 그걸 네? 뱅킹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누가 먼저 칠지를 정하는 건데 네. 저쪽 쿠션을 맞춰서 여기 가장 가까이 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일단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뭐밥 내기 할래? 고기 내기 할래? 가볍게 히 마실 거 하나 가자 마실 어, 거? 맛있고 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힘이 좋네, 힘이 좋아. 어깨가 어, 좋아, 어깨가 좋아. <목소리> <목소리> 잘, 아 잘, 아잘 가. 그냥 생각보다 되게 천천히 쳐야 돼요. 어, 그거 되게 잘 부르네요. 어? 어? 어? 야! <웃음> 아! 나보다 <웃음> 이겼어! 어. 언니는 이겼다, 내가. 어. 아니 멸치야, 근데 이거 무겁지 않아, 너한테? 아, 들수 있어? 해, 해. 무슨 거해요 오, 제일 잘 했다, 와. 오 와. 지금 고리가 쓰는 거데와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우리우할수 있는 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네. 자세를 네. <웃음> 먼저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네 이제는 공을 직접 저희들이 네. 쳐볼 텐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배치를 쳐볼게요 그래서 지금 배치 같은 경우 2분의 두께를 맞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께고 이제 상단에 투팁 너무 이상하실 텐데 투팁을 <웃음> 주고 제가 말하면서 도또형겹별도 <웃음> <웃음> 아니고 지금 두께가 왜나오냐 <웃음>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맞아들한 번도 생각해 <웃음> 아, 제가 얇게 찐나 두껍게 찐나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말인지 솔직히 이해가 잘안가요 맞아요, 맞아요. 얇게 친다는 내 공이 최대한 조금 맞는 거고요 이렇게. 조금 스친다? 그쵸 아, 아 오케이 그러니까 날씬하게 맞는다, 뚱뚱하게 맞는다 라고 생각하신돼요 그러니까 날씬하게? 뚱뚱 그러니까 두께의 기준은 반이에요 네. 무조건 반인데 뚱뚱한 거는 반보다 더 맞춘다 아, 날씬하게는 반보다 더, 조금 맞춘다 어우 나말 너무 많이 한다 제가 말 많은, <웃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어, 일 오른쪽으로 친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 왼쪽으로 친다? 오! 멋있다. 멋있다. 중에서 또한 마리입니다. 근데 상해 가 어디 거 이제 절가서 어서. 에 커피 좀세요세요 커피 한번 마시고 가실게요. 잠시만요. 어쨌든 보여 드렸던 배치를 그냥 한 번씩 로면되겠 그럼. 이 필요 없다. 먼저 해보렴. 예? <웃음> <뭔지> 해보렴. <strange> 아닌가? 입만 주면 <웃음> 왜 왼쪽으로 가? <웃음> 지금 다들 콩콩콩 <웃음> 자세가 지금 망가져 버렸어. 맞아요. 멸치. 멸치 해봐. 네. 절대 이게 떨어지면 안 돼, 요 그렇지? 네. 여기 치면 된다지피 그냥 쳐보세요. 맞는 <웃음> 거는, 거는 기대 안 하고. 어, 잘 쳤어요. 어어 오! 오, 맞겠다. 맞겠어. 맞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맞아, 맞 맞아, 맞맞아그럼난막았다 맞아, 지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뭐 움직이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았다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았 맞아, 맞아, 맞아, 맞 맞아, 맞맞아요 대환장 파티로? 할아 5점? 2번, 3번 맞는 것도 점수를 음. 2정을 해드릴게요 근데 렇게 1번 맞으면 은 5점 두번 맞으면 은 2점 세번 맞으면, 맞으면 3점 어, 저사장님 조종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럼 괜찮아요 뭐. 저는 마음대로 조종하셔야 돼요 1부터 <웃음> <웃음> 10까지 움직여주세요 그럼 아까 아, 뱅킹을 누가 먼저 할지를 네. 정해서 가장 가까이 온 사람이 1점 먼저 오! 플러스에서 출발하는 걸로 할게요. 음. 그럼. 음, 그건 이거밖에 음, 없어. 없어. 오, 잘친것 같은데. 와, 망했다. 잘 쳤는데 너무 잘 쳤는데 너무 완벽한데? 아, 네? 오! 오, 오, 오! 오! 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웃음> <웃음> 저 이거를 이겨봐! 이겨봐! 1점 드릴게요. 와! 손이 이렇게 가 <웃음> 진짜 웃겨 <웃음>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웃음> 볼 필요도 없다 아 언니가 너무 잘했어 밀체야너할수 있어 <웃음> 괜찮은데? 힘 조절 잘해 조금 쎈데 그래도 잘했다 붙일 수 있어 붙어 이거 느낌이 와 아니 쎘어요 쎘 아니 야 아니, 아니야 붙어주세요 아니 근데 뱅킹을 너무 잘세이가약 뭐를 아 걸고 장구장은 짜장면 아니겠습니까? 국물은 짜장면 그래? 중식으로. 그럼 중식 코스요 이러고 간다. 중식 쏘는 거 중식 중식. 중식 저 짤. 어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야. 아, 자신게 땅 때려주면 돼요. 땅. 오아 깝다. 잠깐만. 응? 음? 오 어, 맞춰줄 수 있어요? 가아 닫다. 다다 차려줬네. 어? 진짜 무슨 색이에요? 여기 차 왼쪽 더 왼쪽. 손계를 왼쪽. 아, 네. 톡 쳐볼게. 멀어져요. <웃음> 이렇게 쳐서 오른 왼쪽을 맞춰서 오른쪽 회전을 좀 이렇게 쳐. 이해 못했어요. <웃음> 너무 많이 발랐어요. 세게 쳐봅시다. 어승이 아, 아, 근데 괜찮아요. 이거 앉아야 되나요 지금 앉을 때. 한번 앉고 싶은데 게라도꽂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 비켜보세요. 이렇게. <웃음> 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들어. 비켜보세요. <웃음> 개발 <웃음> 개보라. <웃음> 어. 조금. 어, 됐다. 어, 조금. 어, 됐다. 어. 야! 어, 조금. 어, 됐다. 어. 야! 오 마이 갓! 오, 오, 오 마이 갓! 3점이에 3점이에요? 아, 아, 1점. 1점 나왔어. 1점 나왔어. 1점 나왔어. 1점 나왔어. 이렇게 한 순간에 끝난다고? 이거는 파이팅! 기회예요. 이건, 이건 진짜 기회야. 파이팅! 어 이렇게 제가 끝내버리면 어, 어떡하죠? 그치. 손님 받아야 돼. 전보람이 <웃음> 과연 한 번에 5점을 낼지? 아! 너무 두고 왔다. 어우 당구 너무 재밌다. <웃음> 잡히면... 어, 가운데 치면 될까요? 네, 음... 가운데 치면 될까요? 와, 드디어! 어, 어, 와, 와, 원쿠션인가요? 네, 원쿠션. <웃음> 너무 살살 치면 안 돼요? 아, 아지금 아 네, 자세가 어려워가지고 네. 지금 라미 사점 언니 이점이죠 응. 어. 너무 안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어와야 요 어? 어, 아예. 맞았다. 맞았다. 아예. 이거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오! 았어 맞았어. 오! 았어 뭐. 어. 맞았어. 맞어어맞았다맞았다 이거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 아쉽다. 와. 끝나갔다 끝나자. 어, 맞았어. 됐다. 진짜, 진짜 진짜. 개념이 없는 제가 이겼어요. 아뭔 사랑. 축하드립니다. 나 2등 했네. <웃음> 멸치야 <멸치한테> 잘 <알 웃음> 먹을게. 불운 <웃음> 짜장면 선생님 혹시 오늘 네. 어떠셨어요? 너무 목이쉬었어요 <웃음> 아, 정말 저희 세명 거를 선생님이 오늘 계산을 다 해줬으니까 어? 머리가 얼마나 아프셨어요 <웃음> 이게 또 하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또 내가 설계한 대로 공에 갔을 때그 필감, 필감이 있어요. 하나는 맞아도 필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재미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그 당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네. 또 너무 이제 에너지를 네. 빠질 것도 있는데 또 이렇게 하이텐션을 기운을 받아서 저도 남은 훈련 네.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또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당구라는 스포츠도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쯤은 이 끝대를 잡고 이걸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멸치 막아야죠. 멸치 뭐해 멸. 치